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마이너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는데 네. <웃음> 어, 옆에 계신 분은 T6 블랙켓 님이세요. 어, 오늘 할 거는 어, T6 블랙켓 님과 함께 어, 비행기로 저희가 여태까지 파밍해놓은 이 서버 내 특산품을 어, 이제 NPC 건물, NPC한테 가서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어, 오늘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T6 블랙켓 님이 운전 하실 거예요. 자, 한번 어, 말씀하시고 있으면 말씀 해보시죠.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비행 비행기 기 조정하는 거 배우러 왔습니다. 아 잘하실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또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어 중간에 추락할 수도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운명인 걸. 어제복숨은 일단 T6 블랙핸 누나한테 맡기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나 기본적인 조정법은 아시나요? <웃음> 아니요. 오케이. 모르는데. 아이 오래 잘됐어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조정석은 운전하기다 보이실 거고 먼저 타시면 되고요. 인기가 소리.. 소리가 크니까 소리는 아예 줄어놓고 저.. 앞좌석 조수석에서 탈 건데요? <놀람> <웃음> 조절법은 힐업을 하시면 은 시동이 걸리는데 그 상태에서 Q나 E버튼을 누르면 은 회전을 해요, 딴대로 요오오오, I'm perfect. 나이스. Nice. 이까문안 닫을 거예요? 닫을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비행기를 뺐고, 이제 비행을 할 일만 남았어요. 그걸 과연 얼마나 잘하실지. 솔직히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잘하겠지. 제제자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괜찮대 제가 언제 님 제자였어요? <웃음> <웃음> 영어는 누나가 나의 선생님. 네요? 뭐, 스카은 내가 누나의 선생님. 괜찮네. 서로 작업자득이네.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움직이지 마. <웃음> <웃음> <웃음>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웃음> 심장이 아파. 아, 움직이지 말라고. <웃음> 이렇게 돌석에탄 사람은 여러분들 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맞을 수 있는데, 어, 네, 잘할수 있으면 맞춰보세요. 네, 맞추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여기, 여기, 그, 그거 어떻게 해요? 림? 이거 어시휠 다운! 여보요 <웃음> 최대로 휠 다운을 시고 엔진 시고바다물로 천천히 들어가세요 <웃음> 스프러시스, 스프러시스, 스프러시스, 스프러시스. 그렇죠 천천히 왼쪽로한번 해봐 왼쪽으로 한 C버튼 놀래 C버튼 C버튼 오전거죠. 네 좋아요 그리고 네, 전진하세요 n 네. p 까지 <웃음> 그 엔진 켜놓고 어, 전... 너무 중간 엔진 중간까지만 갈고 어? 회전해서. <웃음> 잠깐만요 선생님. 네. 이거 이거 회전 문모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잠깐만. 어, 오른쪽으로 선생님 천천히 아노바다에서발리하는거 어, 아니지? <웃음> 잠깐만요. 아왜 오른쪽으로 안 가? 노란는 보석 모찌 나는 어지럼증 사겠어요. 하세요 음. C버튼 누르고, 브레이크하고, 브레이크하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C버튼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 브레이크합니다. 오케이, 이제 내려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별거 없죠? 아, 어, 나몇년 늙은 거 같은데요? 아더 늙으면 큰일 나죠. <웃음> <웃음> 너 일로 <이리> 와. <웃음> 너일 <이리> 와. <웃음> 이거를 w 인한테 팔겁니다 여기 안에 누 e 의 땀과 시간 m e w 있습니다 혹시 보면 있을 거예요. 진짜야, 너너 아니야. 아, 시라운데요 어, <웃음> <웃음> 아, 놀라운데요. 아, 놀라요 아, 놀라운데요. 아, 놀라운데요. 아, 놀라운데요. 아, 놀라운데요. 봐놀라봐봐요 아, 놀라운데요. 아, 이고운이요 아, 봐라운데요 아, 놀라운데요. 아, 놀라 e 데요 아, 놀라운데요. 아, 놀라운데요. 아, 놀라요 어떻게 이렇요이놀라운좀요이놀라요 그렇죠.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깔끔하다. 제가 일부러 이래서 수중 비행기를 가져왔어요. 누나, 저기 창문 못, 못할까봐. 바다가 다 추울까봐. 일단 초보니까. 자, 엔진 낮추세요. 지금 낮춰야 돼. 그 수평 유지해요. 저기 일직선, 저기 라인으로 저기, 비 빙장 라인으로. 수평 유지해야 돼, 수평. 이번엔 잘못 터져요, 바다가 아니라서. 자. 이지 완전 어, 어, 완전 어, 완전히 세요 완전히 아, 세요 스피 유지하고 이지 완전히 세요 예. 와이 와이 노안녕요잠깐만 잠깐만요. 어. 네, 그럼 해 꺾으러 가자. 어. 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어, 어떡해요? 어전히세요 와. 앞선 로그로 한것 같네요. 내리시면 돼요. 뭘 어떻게 해요, 게 하기? 응. <웃음> 절대 따라지 마세요. 오. 어. <웃음> 거기요. 이게 뭐 <5의> 텐? <웃음> 레전드야. <웃음> 아. 근데 매우 아프네요. 아 선두가. 이게 뭐 텐? 아아 아아 오글거려 <웃음> 나도 나도 오글거려 땀나고 있어 지금 이거 쇼핑안 해? 30만원 벌어오는 근데 아 근데 이거 다 누나 근데, 돈이야 누나 가져가 누나 돈이야 내가 먹는 돈이 아니야 여기 20%만 가져갈게 아, 빨리 이거다. 와 진짜 맞더라고. 자 이제 또 파라슨이 타고 집까지 가봐야겠죠? 아, 어... 아, <웃음> 갑시다. 네, 가야죠. 어, 네. 저